좋은 핸드폰 번호 만들기 그제 좋은 네번째 좋은 휴대폰 번호 만들기 자 과연 핸드폰 번호에는 내 이제 좋은 인연이 좋은 번호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거죠 아까 이게 뭐랬어요 우리는 좋은 번호라는 것은 어떤 번호일까 내고 합인 번호, 그제? 나의 운명 주기와, 나의 운명 주기다. 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운명과, 나의 운명, 그러면 여기는 운명 주기가 있다, 그제? 그 다음에 인연법으로, 인연법으로, 어, 좋은 것이다, 그제? 좋은 번호가. 나에게 좋은 것이겠지, 그제? 내 인연을 맞춰고 내가 좋은 거. 이것이 내 좋은 번호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수 있도록 맺어주는 인연이 이 핸드폰으로 인연이 돼서 나에게 나타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목적이 다 다르다. 그치?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학생들일 때는 어떤 핸드폰은 있으면 좋고까 그렇지. 이들를 결혼할 시점에는 아, 무슨 상 그러면 직장 다닐 때는 좋은 직장, 어, 아, 좋은 직장 그런 거고. 나그 나들어서는 네? 나가 나이가 들면 아,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뭐 이제 건강하면 좋겠지. 그러면 이 핸드폰 번호가 평생 좋은 게 아니대 말이야. 인연이 수치가로 바뀌어 오기 때문에 필요한 인연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핸드폰은 평생 좋은 게아니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법포나가 평생 지인데 좋은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수시로 내 운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이것이 처음부 다르게 표출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운명포호를 좋은 후제포호라는 것은 내 운명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주에 맞는, 사주와 합의해야 된다. 그치? 충인 것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다 나쁜 게 아니라, 내하고 아무런, 뭐, 그거는 번호일 뿐이다. 말이야, 그치? 지나가는 번호일 뿐이고, 내하고 인연이 된 것만이 되는 것이다. 그럼 내인제에돼 있는 이 핸드폰 번호가 누구를 만난다? 인연을 맺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치? 인연을 맺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인연을 만나고 싶나? 필요한 인연이 필요한 거 아이가. 내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고 한다면 내가 그 시점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바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다섯 가지 유행이 있어요. 자 이것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돈을 벌수 있도록 내게 인연이 됐을 때 돈을 벌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수 있는 이런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첫 번째는 우리는 가정용이 됐다. 가정은 나이 드신 분이다, 그지? 가정이 편안하도록. 아 집에도 시, 시끄럽다 이 말이야. 이. 집에 있으면 전화만 들고 나면 막 아이가 밖에서 막 잔소리 해서 이게 뭐이 전화가 송신 스럽다이 그지? 그러면 이 번호가 또한 나에게 맞다면 이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들로 자꾸 엮여 주게 됩니다. 자 딸이 많이 예를 들어갔고 딸이 이 핸드폰 번호 맨날 잔소리 하는데 이 딸이 좋은 인연을 하나 만나고 같이 놀면 내인제 잔소리할 시간이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그치? 자, 돈못 벌어갖고 직장이 안 돼가지고 엄마 이제 맨날 전화를 하고 있는 애가, 아, 직장을 즐기시기 위 인연을 떡 만나게 되게 되면 내인제뭐그 직장 이야기 하겠나? 그쵸? 자, 이것이 우리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승용. 연애용이다, 연애용. 자, 이거는 좋은 인연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 핸드폰, 누구 말 따나, 이 핸드폰, 자기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핸드폰으로, 만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3333 해갖고, 3, 3이라고 해갖고, 내가 전화를 탁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화를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열받아갖고. 그런데 핸드폰 딱 바꿔갖고, 이, 이 해갖고 또 전화를 딱 하게 되면 그 사람 그 본에 대해서 반응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탁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 뜨는 것만 보도. 그건 분명히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물용이 있다. 재물은 우리는 사업 내가 지금 사업해갖고 돈을 좀 마련하는데, 돈을 좀 풀고 싶은데, 내가 사업에 도와주는 인연이 잘 만나게 되면 좋겠죠, 그죠? 저기 할 때가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수 있는 이 기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재운용이다 이거는 장사용이다, 장사용. 사업은 재물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장사는 우리는 돈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에도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행운용이다. 그냥 나는 막 한번 좋은 거하나보자 기회. 행운용, 기회용이다. 내가 막 하는 일도 잘안 되고 이러니까, 그지? 누구한테막 하다가 보면 내 번호가 이게 싫다, 이 말이야. 이 번호 아는 사람은 첨 넣어갖고 내 인데 막찐판 뭐 맞추고 이런 거 있다. 나는 그런 번호 바꾸는데 또그 번호 바꿔나면 쇠, 전화기만 새 거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막 전화 바꿔보는 거지, 그지? 전화 자주 바꾸는 그 것도 문제다, 그지? 요새 보면, 뭐, 조 그만 있으면 그만 바꿔고 그만 있으면 그만 바꾸고, 이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전화가, 이거 영 마음에 안들 때는 전화 바꾸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자, 그것이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번호들을 쫙 뿌려준다는 거다. 예로.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번쫙 뿌려준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해. 그냥 꾹 눌려갖고 몇번 해갖고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딱쭉 보면 돼.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웃음> <웃음> 이해되죠? 얼마나 간단하나? 그러면 연락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가게에 한 가보자. 핸드폰 가게에 딱 가게 되면 우리가 키오스크가 어떻게 해? 이런 데 있다. 자, 이게 좋은 크게. 좋은 휴대폰 번호 만들기. 이렇게 뚝떠 있어. 그러면 그냥 집번호 휴대폰만 바꾸는 사람이야. 이거 뭐 관심이 있겠나? 번호 안 바꾸는 사람인데. 그런데 번호를 바꾸자 할 때, 여기 보게 되면 좋은 핸드폰 번호 만들기. 이렇게 돼 있다. 그치? 나에게 좋은. 이거 딱 보고, 내 무슨 번호 할까요? 몇번 할까요? 이렇게 망설이다가. 나에게 좋은 핸드폰 번호 이렇게 뚝 떠가 있으면, 그오 5천이래갖고 그냥 가겠나? 한번 보고 가겠지. 사촌 값이 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핸드폰 가게에 그냥 떼어놓자는 거다. 이게 그것이 대리점에서 갖다 놓는 거야. 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 되면 핸드폰 번호 바꾸자. 모든 사람인데 다 적용할 거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사람인데 여기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것 딱 보고 아무 번을 해줘서 이럴 사람은 절대 없다는 말이야. 이거 보고, 그냥, 어떻게, 이것도 보고, 나에게 좋은 핸드폰 번호인데, 뭐, 아무 번호를 한개해 줘서, 이렇게 할겠나? 알겠지? 자기도 고민해왔던 번호도 있을 것이요. 남이 사용하는 번호도 머리에 기억이 남을 것이요. 그러면 그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말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막 이런 게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뚝뚝 있으면, 내 핸드폰 가게에서 바로 자기거 결제하겠지? 나라도 결제 안 하겠네. 그렇지? 네, <웃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핸드폰 가는 거 같은 거는 정말 많은데 누구 말 때나 아빠가 이렇게 자기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누구 말 때나 부인 거도 애들 거도 딸 거도 아들 거도 며느리 거도 다한다 말이야 응, 전부 다 문이 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열을 들게 되겠나 저공길동이 언제 있잖아 시스템에서 하면 산대도 불구하고 돈이 사다고. 그런데 여기 옆으로 전해가지고, 응? 아들거 사, 아들꺼 만들어달라, 이딸 만들어달라 해갖고, 다 소금씩, 그래 용돈벌이 하잖아. 사이트만 잘 운영하니까 맨날 그게 용돈벌이 하는 거야. 사이트는 사이트고, <웃음> 응? 개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저것 해갖고 해주면 되잖아. 그집말 같이. 정말로 많이 온다, 이 말이야. 부지기스러온다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가게에, 이렇게 커피숍에서도 가갖고, 이렇게 핸드폰, 핸드폰 번호 만들게 해서, 뭐, 자기가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지. 내 핸드폰은 좋은지, 그지 그럼 여기 나쁘다고 넣었든지, 어? 자기가 생각하는 번호가 딱 있으면 어떻게, 다음 갈 때는 바꿀 거 아이가. 그죠 우리는 그것이, 어, 미신이 아니라 이거는 순수한 과학적인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 돼내 번호 이거 뭐 음, 모르겠고 번호를 한개 바꾸고 싶은데 어느 번호가 고민스럽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 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은데 몇번 할까요? 이럴 거아니거 그지 뭐 번호 한개증가 왔어요? 이렇게 될 거잖아 그거 찾아봐야 되니까 그지 그럴 때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좋은 핸드폰 번호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다 이거는 완벽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보고 탁 휴대폰을 딱 찍어갖고 다음에 바꿀 때는 바꿀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핸드폰 번호도 우리는 어떻게 이런 회원 주기에서 이렇게 오른막에 있을 때 바꾸라는 거다 이때 지금 와 있으면 자기 핸드폰 번호가 나쁘다 하더라도 바꾸지 말라는 거다. 나쁜 번호, 응? 응? 아니, 이거는 내 번호는 똑같으니까. 이때는 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는 것이고, 이 시라면 똑같단 말이야, 용도가 이제 다르면 다른 거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뭐, 돈 번호로 바꿔야 되고, 응? 누구 말때 이승이 필요한 사람은 이승이 필요한 거 바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미리 바꾸는 건이 사이에는 별볼 일이 없다는 소리다 그러면 이때 하게 되면 오래 안 가려고, 내입 번호에 실정을 잡게 되금 이때는 뭐 실정을 안느낀다이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상담원도어명을 편할까? 이 번호 이거 지금 핸드폰은 모든 사람이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관심이 또 억수로 많다 이 말이야 논리적인 거 확실한 거